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 30. 이 각각 16시간. 스무한 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15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정 씨는 이날 오전 7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른바 황금본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경찰총장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준영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의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그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전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한 승리는 1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 특날 오전 6시 14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취재진의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인명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명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승리의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 중 인정했는 미아는 질문에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시의 의혹과 관련해 그저께 모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 언론사에서는 제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승리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피네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달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한편 전날 경찰에 소환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시도승 리보다 앞선 오전 6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김모 씨도 방세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전 6시 40분께 귀가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자.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 자신문, 영장실질심사. 이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린다. 빅뱅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29, 와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 39, 등 유명 연예인의 유착 의혹을 받는 총경. 급인사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본청 소속 A 총경을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온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준 적 있느냐, 윗선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줘 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준영은 모른다. 나중에 밝혀질 거다라며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택시를 타고 떠났다. A 총경은 또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어떤 기자분이 상부에서 내 선에서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왔느냐는 아주 듣기 거북하고 반박하지 않을수 없는 질문을 했다며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전만은 밝혀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승리, 정준영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의 이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 서장급이다.